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하스스톤의 재밌는 영상이 있다면 주미디어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세요.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웬만하면 더 약해질까봐. 이거는 이대로 갈게요. 그냥... 아니야, 첨부 있었어도 졌을 거야. 그죠? 아씨. 이게 진짜 더 세지 않나? 아, 지랄! 아, 나 놀래가지고 못냈어! 아, 나. 아, <웃음> 뭐야!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어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아, 야, 야. 아, 낭만은 죽게 돼 있어. 여기 좀 사파르. 치네 한 얼방 얼방 얼방 아니 얼방 준다매요 그거 없으면은 예. 얼방 준다면서 체력 없으면. 얼방 준다면서. 아.. <웃음> 아. 이어 <웃음> <웃음> <웃음> <오, 웃음> 잠깐만 <웃음> 안돼!!! 아, 이거 잘못했어 아, 나 이거 잘못했다 이런 모자라가지고 이기겠다 근데 아, 나 이거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이거 흉합체를 뽑으면 안 됐어 한번 내, 네, 이게 예. 내정지 였어 아,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와... 아, 그러니까 이게 황금만큼을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 아, 시간 없어가지고 아, 이거 시간까지 생각해서 망고를 보면 안 됐는데. 아, 이게 돈 계산이 안 됐어, 돈 계산이. 이겼다. 미친. 미라 아! 아니, 이네? 아니, 황금이네.